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지는 사람한테 벌칙을 줄수 있어요. 그거는 벌칙은 제가 줄게요. 아잇! 아타! 안겨!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와스터방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전 국민을 할수 있다. I CAN DO IT! 네, 할수 있다를 외치게 만든 박상영 선수가 했던 그 무술. 바로 펜싱입니다. 자, 그 펜싱 체육관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일산 행신역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펜싱은 어떤 무술이고 또 어떻게 그 경기를 할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아 근데 김영욱 선생님 오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김영욱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김영욱 선생님! 김영욱! 김영욱 선생님! 김영욱 선생님! 아이 빨리 오라고요 빨리! 브 아 정말 김영욱 선생님은 저 느긋한 성격. 저는 진짜 그래서 김영욱 선생님이 좋습니다. 아니 아, 난 진짜 형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느긋해. 보시다시피그 <웃음> 외모는 그 옆집 아저씨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보 이제 보이는 그런 아저씨 스타일인데 또이번에또이 팔을 또 잡으면 또 약간 이렇게 다른 이중격처 <웃음> 행신역에서요, 걸어서 5분 걸리고요. 여기 행시 이동 주민센터가 바로 지 편에 있어요. 그래서 행시 이동 주민센터 찾아보시면 그곳에 올수 있어요. 바로 지 편입니다. 아 이렇게 입춘 지났는데 이렇게 추운 건 반칙 아니에요? 아, 어? 진짜 겨울 다시 된것 같아. 요 아니 겨울에 따뜻하고 입춘 지나서 이렇게 추우면 펜싱 열심히 해야지 <웃음> 근데 그렇게 추운 거 아니고 그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은섭 선수 구봉길 선수가 있고요 그 세계 청소년대회든지 유소년대회 제가 어,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딸아이들다주셔 다 가셨던 경험도 있고 계속 가면 아, 돼요 속난 아, 멈춰야 아, 돼 멈춰야 돼 때릴 거야 처음 보였는데 어, 어. 아, 오. 오, 근데 아직 수업 중 아, 같은데 손이, 손이 늦어요 이 늦어 무슨 어, 어, 아, Re-, 감독님 아니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Ford. 영화 하, 신과 함께 무술 감독님을 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 Hey. 하, 아,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영화 무술 감독님이니다요 아직 이수업수난 그 수업 거야? 거예요? 어, 거예요시 아, 7시까지 하는 데야시까지는거지 하는 거시까지하 거야? 야시까지 하는 시까지 하는 거야? 시까지 하는 거하시하지하하 지금 열기가 어 대단해요. One eternity later. 아 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 와이저 펜싱하는 거 시,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네. 너무 방경 넘치고 너무 빠르고 어, 완전 펜싱에 빠질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게막 템포도 너무 빠르고 일단은.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캠전 처음 보는 장비들이 막 있고 저 펜싱 칼도 너무 궁금하고 저게 무게가 얼마일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네 관장님께 한번 펜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갈아줬어요. 아네 좋은.. 아 제일 좋은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관장님 혹시 오늘 제가 체험해볼 수 있는 옷이 네 혹시.. 네. 아, 네. 그 옷이 입죠. 아네 그럼 그런 옷이 입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 아 옷이 너무 편한데? 아 이거 발차기 하기도 너무 좋은 옷 같아! 네. 어. 아 참. 사장님 죄송합니다. 야, 여기 펜싱이었지? 네, 네. 얘는 좀 이렇게 두꺼운 재질이고 바지는 좀 얇은데 이게 왜 이런 거일까요? 아직도 똑같고요. 이거 이제 상체를 상체를 버리다 칼은 상체를 찌르거나 때려요. 아. 하체를 잘 많이 안가안가니든요 네네네. 칼이. 그래서 상체가 조금 두껍고 두지근으로 네. 돼 있어요. 아 안쪽은 네네. 밀테크는 좀 편하게 움직이기 편하게. 팔이 부러지거나 뭐이했을 때, 네. 근데 이게 뚫리지 않는 오. 재질로 돼 있어요. 아. 이 네네. 옷 자체가 이렇게. 한번자체하면 70만 원? You 70만 원이요 80만 아, 어,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지만 펜싱이 만 원. 80만 는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시8 0시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거8 0을한번0만 원. 80만 아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아0아 원. 아 아니. 야, 네. 네네. 여기 자체가 또 이것도 캐플로라는 재질이다 옷이 그래서 여기가 다 안전하게 탈이 들어가는 비안끔 만든 옷이 만든 장갑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전기 장갑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네. 와 근데 과정 이게 볼수록 그이 드래곤볼 진짜. <웃음> 아제 제가 그 한때 별명이 드래곤볼의 그 베지터라는 캐릭터 아세요? 배지터. 네, 네 베지터 닮은 단점이 많이 차는데 이거 끼는 아, 수준. 일단은 주인공을 한기 전에 네 기본적인 것들 배우시면 됩아네 알겠습니다. 환자님 그럼 오늘 국격적으로 어, 지도를 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 네. 아, 여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네.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무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체력분은이부고몸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걸가지이 저희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자, 뒷발은이이부분이 부분은 응. 이요앞발은 여기다 은이은이부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칼 들고 이요 뭔가 이 자세에서부터 아이 품격이 느껴지는 뭐랄까 이 프랑스 귀족이 하는 그 느낌이 불신 튕기는 건 그냥 제 느낌일까요? 네자 <웃음> 그러면 검을 치고 계속 이어오 그럼 해봅시다. 자 먼저 또칼 치는 법. 칼 치는 법. 칼을 줄 때는요. 네. 요건 브레이드라고요. 요건 까드라고 그래. 여기는 손을 보호하는 까드. 그래서 요 요게 전체적으로 다 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고 조립하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칼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 날만 다시 바꿉니다. 음. 자 이제 칼 잡는 법 다시 드릴게요. 음. 칼을 잡을 때 부드럽게 잡는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지도 않고 잡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래. 새 양모를 잡는다 생각하시고 응. 살며시 잡아요. 일단 두 손가락으로 먼저 잡습니다. 두 손가락. 헨싱은 네. 네. 네. 이두 손가락이 네. 참 많이 네. 사용되는데 이두 손가락 여기에 한 마디 정도만 응. 띄워서 이렇게 잡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아. 살며시 오면 돼요이 음. 상태에서 음. 이, 새가 <목소리가> 날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그러니까, 않게끔 너무 꽉잡새목로 물론 <목소리가> 이 너무 죽을 수있데 아, 네. 죽지도 어, 도망가지 않게 잡는폴그 상태에서 네. 자 이제 어텨션한번잡요잘 잘 잡으셨나 볼게요 네. 라 장갑을 육수로 딱 만드시고요. 네. 수는 여기 달려이 동작 뭐냐면 펜싱에서업데이처럼이거해요업태이그럼 인사하기 아, 바로 아, 처음에 우리가 페이싱은 제가 인사로 시작하고 아, 인사로 마무리가 아, 되거요 처음 아, 시작할 때 아, 제가 장갑을 두개잖아요 네. 예전에 아, 이 장갑을 두개뜯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 예전에 어, 칼, 두, 장갑을 두개뜯다가 장갑을 다 벗어요. 던져서 던지면, 던지면 너랑 나랑 결투 신청하는거죠 아 그는 사람도 던요 업데이트 시서 따로 던면내 네 동작으로 인사를 해 그래서 하나 그러면 면 이렇게 하나 저 뒷손은 이렇게 피시 응. 둘을 러면 여기 한, 턱 밑에 셋 다시 손 앞손만 다시 그 다음에 내 네, 발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 물론 이렇게 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할때 게임을 뛰거나 이렇게 할때 시적으로 약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지고뭐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않습니다. 아니 네. 해요. 그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패시 자세를 배볼게요 자세를 네. 배는데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늘면 어깨를 리는 만큼 다리가 아프로나면 네.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며시 앉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몸의 밸런스가 잘안 좋으신 분들은 엉덩이가 싹빠지고나뭐 이렇게 돼요 아주 섹시하게 펜싱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지금 다 밸런스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며시 앉는데 이 무릎은 앞 발끝을 따라가고요 이 무릎은 이지나이이 뒷발의 발끝을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어있으면안 돼요 걸리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살며시 올려보세요 칼면 끝까지 올리고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 틀어지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살짝시 돌려줍니다 칼꽉 쪘네 오늘 또세몇 마리 죽이셨네 자 그대로 들대 계세요 10 볼이에요 7 6